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로 전날 올렸던 밭과 같은 마을에 있는 논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남 예산군 광시면마사리의 봉수산이 품고 있는 마을의 논세필지인데요 정갈하게 경지 정리된 논들 바로 옆으로 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연결된 길들이 흰빛이 더욱 선명하군요. 아직 농사 시작 전인 풍경이지만 조만간 모내기 시작되는 시기가 되면 바쁜 일손들이 모이는 들력이 될 것입니다. 마을을 서로 연결하는 길 옆의 한 자리를 차지한 이토지 주변 등 교통 여건을 보면 버스 정류장은 논 바로 옆에 도로가에 있으며 초등학교 연사무소 등은 차량 10분 내외에 가능합니다. 뒤에 있는 봉수산은 산책로 인도가 있고 백제부흥군의 마지막 거점지였던 임존성 유적지도 있으며 예당 저수지도 차량 15분 거리에 있으므로 산과 물을 좋아하시는 분이 기농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직선거리 약 190m 거리에 있는 축사가 아쉽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지 정리된 절대 농지는 축사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는 분들도 많더군요. 축사만 빼면 매력 있는 이곳은 면적 5,006 평방미터, 약 1,514평의 답이며 농림지역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매매가는 3.3평방미터당 8만원, 전체 금액 1억 2,112만원입니다. 고맙습니다.